안녕하세요 신쿵입니다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메뉴를 가지고 한번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술안주로도 많이 찾는 메뉴이고요 그냥 뭐 별미로 그냥 맛있게 무쳐 드시는 분도 많은데 좀 이것도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에요 바로 골뱅이 무침을 먹을건데요 만들건데요 골뱅이 무침은 이제 소면이랑 같이 해서 골뱅이 소면을 만들겁니다 간단하기도 하지만 은 맛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소면 골뱅이 한 캔, 각종 야채, 청양고추, 당근, 상추, 깻잎, 쪽파, 양파, 양념장, 참기름, 설탕, 다진 마늘, 고춧가루, 고추장, 간장, 후추 먼저 야채 손질부터 할게요 양파는 그냥 채를 썰면 되고요 오늘은 들어가는 거 그냥 다채로 쓸게요 당근도 채를 썰어주시고요 청양고추는 다져서 쫑쫑쫑 썰어서 넣을게요 파는 한 4,5cm로 골뱅이는 물기를 제거해주고요 골뱅이 물은 조금만 남겨두세요 조금 쓸 거예요 골뱅이는 씻지 않고 그냥 사용할 건데 너무 큰 것들은 그냥 한 번씩만 잘라주세요 골뱅이는 캔이 뭐 큰거, 중간, 작은거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큰거를 샀고요 저는 골뱅이를 좋아해가지고 큰걸 샀어요 뭐 골뱅이를 별로 안좋아하시면 은 작은거 사셔도 되고 골뱅이는 먹고싶은 만큼 많이 먹고싶으면 큰캔 저처럼 소면은 딱 이렇게 잡았을때 한 100원에서 500원? 100원보다 조금 큰 크기, 이게 한 100g 정도 될 거예요. 근데 면을 좀 좋아한다. 그러면 딱 잡았을 때어 이거 1인분 같은데 할때 조금 더 추가하시면 돼요. 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정도 할게요. 국수 삶을 물에 소금도 넣고, 소금은 넣나 안 넣나 상관은 크게 없는데 스파게티 할 때도 소금을 넣잖아요. 이유가 이제 면에 좀 간이 배라고, 면도 좀 간이 배야 맛있잖아요. 끓는 물에 국수를 넣고 설명서에는 3-4분 끓이라고 되어있어요 거품이 막 올라오면서 이제 면이 안보여요 이때 물! 찬물! 찬물을 샥 넣어주고 한번 섞어주세요 찬물을 넣는거를 이제 충격수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두번 정도 하거든요 두 번에서 세번 이러면은 면이 더 쫄깃쫄깃 거린다고 하네요 이제 또 면이 안 보일 정도로 거품이 올라오면 충격수 또한번더 충격수를 두번 정도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막끌때 보면은 딱 거의 한 3-4분 되는 것 같아요 두번정도 넣고 하면은 얘가 찬물 들어갔을때 다시 끓는시간이 해가지고 한 3-4분 되는것 같으니까 충격 도딱 두번 넣으면 딱맞는것 같아요 또 이제 면이 안보일정도로 거품이 나면 이제 불을 끄고 이거 찬물에서 빡빡 헹구고 올게요 이제 볼에 아까 준비해둔 야채 넣고 물뱅이도 넣고 그 다음에 양념장 양념장 계량은 아래 더보기 버튼에 누르시면 돼요 골뱅이 그 국물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한 스푼으로 한두 수저? 두 수저, 세 수저 정도 약간 넣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잘 버무려줍니다 식초로 넣어가지고 새콤달콤 매콤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고 저는 새콤한 양념장 보단 매콤달콤한 양념장이 좋아서 그냥 저는 식초는 안 넣습니다 식초 넣고 싶으신 분들은 한 티나 두 수저 정도 더 추가하시면 될것 같아요 접시에 이제 골뱅이 양념장은 빡빡 긁어서 가운데 딱 놔주고요 마지막 가운데 소면도 쫙 올려주면은 저는 깨가 없어가지고 파랑 고추로 위에 올려줄게요 볼뱅이 소면 완성입니다! 막 가능하게. 먼데 골뱅이부터. 음! 이 쫄깃쫄깃한 맛. 음. 음. 큰걸 샀더니 많이 들어있네요. 아우, 좋아라. 여러분들 맵게 안 드시려면 청양고추는 빼고 넣으시면 맛있게 맵지 않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저번에 닭발도 하고 이번에는 골뱅이 무침도 했는데 이러다가 안주 전용 재생목록을 만들어야될지도 모르겠어요 술안주 전용 재생목록을 만들까 고민중입니다 네 오늘 술안주 겸 간단하게 만들어본 골뱅이 소면무침 어떠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술안주 아니더라도 간단한 요리 원하신 요리 있으면 밑에 댓글에 남겨주세요 신껏 관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